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배울텐데 어, 어, 저희가 이제 국제화시대에 맞춰서 이제 영어를 하고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좀 뭐죠? 성경 그 4본 사본, 4본이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있는데 사실은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저희가 한 구절이라도 헬라어 어, 일단은 저희가 읽는 것을 목표로 <웃음> 문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의 헬라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일단 되는 걸 단기 목표로 삼고 이 시간 헬라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영어로 좀 써놨으니까요. 이게 뭐죠? 에세스테죠? 한번 읽어보세요. 에세스테 에세스 이것은요?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오면 우라고 발음하라고 해서온 운. 운. 운. 운. 여기는 이게 강한 숨표가 왔죠. 윕실론이 왔으면 윈데 강한 숨표가 왔으니까 휘메이스죠.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휘메이스 여기는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여기는 호스 호스, 호스. 호스. 호스. 호스. 호스. 여기는 호호 호. 호. 호. 자 히브레의 정관사는 세 가지가 있죠 여성 중, 남성 중성에 따라서 호해토 이렇게 뭐 외우는 게 있는데 일단 호가 정관사는 건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읽어보세요 파테르죠 파테르 파테르 파더예요 파더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위모이아 이런 휘몬이죠. 휘몬. 휘몬. 휘몬. 그다음에 얘는 호. 호. 호. 호. 호. 이게 지금 우리 관계 대명사라도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여기는 자, 우리가 우라노스가우주예요 이게 이제 격변화가일어나면 여기는 우라 우라니오스죠. 자,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우라니오스. 그다음에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어, 이게 퍼펙트란 뜻이죠. 텔레이오가 퍼펙트는 오오스 오온 뭐 이렇게 격변화를 합니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여기는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예, 우리말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웃음> 하나씩 여러분이 자 시작 에세온 휘메이스 에스,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호스, 호, 파텔, 휘몬, 호, 우라, 우라, 우라니오스, 텔레오스, 에스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세에스 온, 온 휘메이스 텔레오이, 호스, 호, 파텔, 휘몬, 호, 우라니오스, 텔레오이, 에스틴. 에스틴 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jus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자, 이거 간단해요. 왜 우리가 와, 완전해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완전해야 되죠. 자, 에세스데, 어, 같이 읽어봐요. 에세스데, 에세스데. 에세스데. 운. 운 휘메이스, 휘메이스. 텔레이오이 호스. 호스 호 호, 파테르, 몬 휘몬, 휘몬, 호, 호, 호, 호 오라니오스, 우라니오스, 텔레이오스, 에스틴. 에스틴. 에스틴. 예, 자 우리가 일단은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자그 이제 읽는 그 이거 헬라어 성경도 이제 한 구절씩 어서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자면 파테르. 파, 파테르. 파테르. 자, 그 다음에 완벽한 텔레이오 텔레이오 텔레이오, 텔레이오. 텔레이오스라고 하셔도 돼요. 일단 텔레이오. 텔레이오 예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죠? 자, 자 이걸 이제 원어로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막 놀라실 거예요. 오, 이제 원어까지 하네. 근데 원어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좀더그 어,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글 성경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언어 학자들이 말을 할때그 번역을 했을 때한 30% 정도밖에 그 원래 의미가 전달이 안 된대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죠.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30% 정도밖에 번역이 안 돼요. 그러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영어의 의미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되니까 결국 우리가 따져보면 히브리어 헬라에서 한국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그그 그, 그 뭐지 원래 의미한 9% 10% 미만 밖에 전달이 안되는 거죠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그 말은 결국 우리가 모두 다 원어를 좀 배워서 성경이 어떤 마소로 사본 이랄지 헬라어 정경 텍스투스리셉투스를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좀더 그, 그 원래적인 의미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카타. 카타. 는 이제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테. 마사이온. 마사이언. 이거 지금 쓰가 지금 영어의 발음 기호인데요. 네. 똑같아요. 맞. 발음이 똑같아요. 마사이온, 마사이온. 마사이온. 자, 헬라어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발음 기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카타, 카타, 마사이온 카타, 마사이언. 마태복음이고, 사실은 마태는 이제, 마사이온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직업이 이름이 레위죠 네. 세여서세리여서이사람 기록 분류 보관하는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굉장히 주제별로 잘 분류해서 정리를 잘해놓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어떻게 읽어요 마태복음을 카타마사이온 카타마사이온 카타마사이온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여러 화폐단위가 막 나와요 <웃음> 여기 이제 마태복음이 있다보면 이분이 세리라, 세리여서 라세리 그런지 참이 화폐단위 화폐, 화폐 단위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는 우리 한국 기준은 어느정도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지금 어, 저의 설교가 너무 잠이 와서 그런지 어떤 분은 주무시고 계시네요 음. 자 아사리온은 사실 데나리온이 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우리 요즘 하루 품삯이 한 8만 원 정도 하나요 예. 네, 8만 원 정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사리온은 16분의 1 정도 데나리온이니까 5천 원한 아사리온 가지고 우리가 밥한끼 이제 먹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개는 4일 정도 품삯이니까 32만원 정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달란트는 20년 품삯이니까 3,000세계를 면 9억 6천,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고드란트는 2랩돈이니까 랩돈이 한 128분의 1대나리온이어서 620원 정도 하니까 두랩또는한 천오백,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드라크마는 이제 그리스 화폐로 하루품 싹이니까 8만 원 정도 하고, 문화는 백 드라크마니까 800만 원 정도 해요. 그니까 러 이걸 좀,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돼요. 하루품 삯 그, 대나리오는 하루품 싹이다. 드라크마도 하루품 싹이다. 이 정도 이제 아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배경을 보면, 자, 이것은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지식과 배경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필 족보를 예, 이렇게 잘 인용을 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을 거쳐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족보가 한군데 더 나오죠 어디에서 나오죠? 누가 복음 3장에서 나오죠 여기는 이제 마리아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자 먼저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놓았어요. 자 여기 자 우리 지금 마태복 기록 목적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대의 간섭 구약이며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대정은 참 신앙의 모습이며 구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특징을 보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인용구절이 한 130여 개나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의 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천국, 재림,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잘 나와있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종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잘 설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천국, 이제 재림, 종말에 대해서 잘 설교가 안된부분이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기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은 참 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보고 페트라스를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페트라라는 걸 언급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지. 교회를 최초로 음부가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제일 큰 사명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힐링 받고 치료 받고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부의 권세 걔들이 지금 뭐하려고 하고 있죠? 전세계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또 전세계 정치를 하나로 만들어서 빅브러드 사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자 뭐죠? 우리 교회는 개혁된 교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들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제자와해야 되죠. 자 제자와 해서 성경받게 해야 되는거예요 자, 조, 좋죠. 교회에서 뭐 힐링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잘못된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꼭 예배시간에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도대체 교회를 몇 십년 다녀도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하기도 힘든 시대가 도래했어요. 자, 그런데 꼭 그런 설교를 꼭본 예배시간에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제 이제 본 예배 시간에는 성경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분명히 강조해야 를 돼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영혼구원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마로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비유도 많이 드시고, 어, 그리고 설교, 이적, 비유말씀순환 등을 주제별로 잘 기록해 놨어요. 굉장히 이 마태가 로지컬한 사람이라는 걸 마태공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런 결론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은 이제 여기에 예수, 이 죽음,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때 우리가 봐야 될게 중요한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 갈릴리와 예루살렘. 주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태어난 곳은 어디? 베들레헴. 베들레헴. 떡집. 자라, 예, 떡집 떡집 출신이에요. 음. 그리고 잠시 홀란을 피해서 나, 그 이집트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업을 목수로 목수로 하면서 이제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카펜터. 예, 영어로 카펜터라고 하죠. 직업이 있으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사실은 어 논의 이야기지만 사역을 할때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돈에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면 직업을 가지는 게더 나으실 수 있어요. 꼭 이게 맞는 건아닙니다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일터사역자 출신이에요. 예. <웃음> 자,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핵심 내용을 보면, 이 마태가 처음에 예언의 성취를 말씀한 거예요.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역사적인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자, 정당성이 있어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뭐 하셨죠? 그리스도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대로 그가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자 유대인의 내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시 오겠다고 하시죠.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거죠. 자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로지컬한 분이 있는가를, 마태가, 마타디온이 얼마나 어, 로지컬한 분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마태복음쭉 읽으시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가 마침 좀 로지컬하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말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여기 좀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전체를 전체를 한번 그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영어 성경책을 좀 복사해서 올렸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봤어요 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때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니 알러지 아니면 적보거든요 적보를 보여주고 다음 이집트로 가신 것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의 시작인데, 누가 먼저 Forerunner 나타났죠? Forerunner. Prepare the way of the Lord. Yeah, John. The Baptist John. 침내자, 요한이에요, 요한.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세계 범죄자 중에 제 이름, 가장 많은 이름을 이름이 요한 이라고 합니다. 요한. 네, 존. 어쨌든, 이건 거룩한 이름이에요. 자, Forerunner로 이렇게 존, The Baptist John이 appear, 나타났고 그가 이렇게, Baptist, Baptizo라고 uh, 하죠, 오늘은. 저 세례를 지죠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은? 세례받고 바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뭐 했죠? 시험 받으셨죠. 템테이션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헌법. The Summon on the Mount. The Summon on the Mount. 뭐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 말씀을 하세요. 뭐예요? 산상수의 핵심이. 오 대답을 해.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네 틀려도 좋아요, 여러분. 틀린 건 죄가 아니에요. 틀린 건 죄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그래야 반석위에 집을 짓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말 좋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레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한번 비바람 몰아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자 자, 그러면 예수님의 법이 산상수 온다 써몬 온 마운트는 구약율법 이슬람율법 쪼리 가할 정도로 무지하게 센 거예요. 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인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자, 우리가 고백했죠? 믿음의 고백. The first jan에서. 자,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이 The Summon on the Mount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법 무지하게 써요. 자, 근데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왜 오염이 됐죠? 자 독일의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이성으로서 이성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죠? 자기들이 다 재단한. 여기에 관념론의 토대를 쌓 사람이 누구죠? 임마누엘 칸트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다 기억하시죠? 예. 저희 교인들은 좀 많이 아세요. 근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신학자들. 그래? 이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누가 지키라고 했어? 예수님이 지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돋닦은다고 지켜요? 산에 동굴에 가서 들어가나 지켜요? NO!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거듭나서 성령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도저히 못 지켜요.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The c o l l e c 도 보여주시고 열두 제자를 커미션, 파송하는 것도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쭉 가서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게 나오죠.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웃음> 뭐죠? 이제 주님이 순환을 고난을 예견하시니까 주여 안됩니다. 안 했다가 뭐죠? 나타나 물러가라. <웃음> 베드로, 우리, 베드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유다와 베레의 사역을 좀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우리 이제 이 와중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뭐예요? 내 율법 다 지켰는데. 뭐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억 안 나세요? 가서,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해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죠.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은 뭐였죠? 머리. 재산이었죠, 돈. 그죠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어머니. 그 뭐죠 누구 요한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죠 권력을 요구했죠 <웃음> 예 오, 좀 모든 것들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 마, 그 마지막 주간에 자 성전을 청소하시죠 The Cleansing of the Temple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The Cleansing of the Temple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는 어디 산에 가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웃음> 올리브 산에서 그 강의나 이런 강연 디스콜스라고 해요. 자, concerning the end of the age.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올리브 산에서 강연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제가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줄기들을 좀 알고 계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의 어떤 줄기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눈에 잘안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헤롯대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3분이 됐죠. 누구누구? 헤롯 아켈레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로 이렇게 나라가 3분 됐어요. 여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누가 통치를 해요? 로마 총독이 직접 파견 나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네. 자, 예수님의 적보는 자 누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 조상이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 아브라함은 너죠? 아브라함은? 히브리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강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오르죠. 자, 우리 일본에 가면, 와다나베라는성씨가 있나 봐요. 그것도 좀 비슷한 뜻인가 봐요. 거기 강 건너와서 한국에서 건너갔나 봐요. 예, 너네 이야기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제 마음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족보부터 나와서 그대로 좌절해버리죠. <웃음> 좌절하시면 안되고 족보는 뭐예요? 역사적인 정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다윗에게 약속했다 하셨던 것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그에 그 대한 정당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셨죠. 예수 님의 탄 예수 님은 동정녀 를 탄생 하신 거 죠？동정녀 마리아 에게 잉태 되셨 죠？누구 에 의해서 성령 에 의해서 잉태 되셨 죠？그리고 뭐 죠？지금 자, 그의이 름을 뭐 라고 했 죠？21 절, 23절을 저희 가1 장, 21절 부터 24절을한절씩 저희 가읽겠 습니다. 자, 여러분 20절부터 읽죠. 1장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보도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웃음>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다이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나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한 처녀만이 태아야 하시니 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며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느님이라 자,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어,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자 보면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예수와 죠 우리말로 하면 여호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와 호세야, 다이 구원한다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아에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뭐 이쪽 그 적변화 있죠 아나흐누 여기 보면 임은 이제 예를 들면 뭐뭐와 함께 자 누는 보면 이제 여기가 아 지금 뭐죠 소유격 어미를 써서 소유격 역할을 한 개예요 우리에란 뜻이에요 자 우리와 엘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바로 자 나중에 배우시도록 하이고, 임만우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죠. 임만우엘. 임만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죠. God with us. 예. 자, 그리고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이제 경배를 하죠. 자, 메자이라고는데 여기는 뭐 이제 마귀족 속이 왔다고도 하고 여러 설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어, 저하고는 이제 성경 통독이니까, 대륙 줄기만 쭉 훑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는거죠. 왕이 났더니 이 인기 영합주의의 퍼퓰리스트이 헤롯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이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어 요셉 가족이 예굽으로 피난가게 되죠. 그리고 예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머물, 머물게 되시는거죠. 자 자 그리고 여기에 미스터 그 침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는 침례 요한이 더 정확한 말이죠 침례 요한이 나타나면 뭐라고 해요? 3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볼까요? 3장 1절 3장 1절로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여기 보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보면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나 뉴킹 제임스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에 있대요 지금. 와 이제 너무 가까이 왔다는 뜻이죠. 자, 이 침례 여왕이 지금 천국을 전파하죠. 근데 침례 여왕이 마지막 그 뭐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예비해야 돼요? 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자 세례 여왕, 침례 여왕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침례의 여왕같은 역할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프리, 따라해보세요. Prepare the way of the Lor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4장으로 가볼까요? 어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사장을 자 여기서 중요한게 있어요 마귀들또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음. 그래서 이놈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음. 그럼 우리는 음. 어떻게 해야돼요? 걔들보다 말씀을 더잘 알아야돼요 왜 많은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이 혹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교회들이 그냥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자, 저는 이걸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간의 내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사야가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사야가시는 게 좋아요. 또,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기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공격당할 소지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협력자들이 필요 영적인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좀 비교를 해 놨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가요. 자,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아마 여기 다윗에서 지금 갈렸죠. 다윗의 아들, 나단. 다윗 아를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솔로몬을 통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나단을 통해서 오신, 오신 우리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여자를 안 써요, 유대 족보에서는. 여기가 리의 헨리의 딸이 누구죠? 헨리의 <웃음> 딸이 누구? 여기 맨 마지막에 여러분. 헨리의 딸은 마리아예요. 근데 사회의 이름을 썼죠. 요셉이라고. 자, 사회의 이름을 썼어요. 자, 요셉이라고. 아, 제가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 좀 두렵고 떨립니다. 예. 자, 그래서이 족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4장에서는 4장 12절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사역에 서개가 소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뭐죠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선교센터는 어디죠? 자, 가버나움. 시작!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 중심지에는 성교 센터는 가고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 제자들을 부르죠. 처음 부른 제자들을 한번 누구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베베, 요한, 야고보 요한은 다혈질이었죠. 3월에 가서 복음 안 받으니까 어쩌자고 했어요. 주님한테 주여, 불로 지져버립시다 그랬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셔야 돼요 아멘 자 여기 여러분 그자 중요한게 산상순 보면 자 지금 뭐 처음에 이제 처음에 8가지 삶의 자세가 나와있죠 근데 뭐죠? 복복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영어로는 뭐죠? 복 있는 자가 blessed라고 하죠 blessed 그쵸? blessed죠 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죠. 딸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무슨 뜻이에요? 복 있는 자라고 대답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카리오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카리오스, 다른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는 우리가 복된다고 하고 도움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자비로운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화평케 하는 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로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한다고 종교를 다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 No. 예수님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단편단편 보면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1절 12절,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피는이는 받는다고. 자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피박 받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전부 다 핍박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지몇십년됐는나 핍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음, 뭐 이제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다른 엉뚱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과 영류에 가기 때문에 핍박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를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손과 빛의 역할은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절 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선절을하고 표현을 말아 나 표현을 자하는 성취하고 18절로 읽어주세요. 자 여기 자 일점 위례액이 뭐냐면 히브리의 제일 작은 제일 작은 알파벳이 뭐죠? 요드죠. 요드. 사실 이발음이 나와요. 자음이지만 모음 성격이 강합니다. 다음에 헬라와에서 제일 작은 알파벳이 뭐예요? 이오타. 요타. 요드와 이오타입니다. 근데 여기 1.1에게 서 우리 성경 4번을 보면 이오타로 표기가 되 있죠. 아마는, 아마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요드를요드를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셨, 오셨어요? NO. 위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보면 한번 보면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남을 미워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것도 살인죄예요. 가늠하지 말라. <웃음> 이 가늠하는 행위만 안 하면 된다고? 아니요. 마음속으로 그 음탕한 생각을 해도 가늠한 거예요. 자, 음행의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실은 이용금지예요. 자, 믿는 자들한테 하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내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건 넌센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예전에는 구약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용서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지킬 수 있어요? 자 구약은 쩔이 가랄 정도로 어렵고 직, 인간적인 어떤, 어떤 수양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자, 보면, 여기가, 저희가, 자, 여기 보시면 6장에 한번 잘 볼게요. 자, 5절부터 보면, 기도할 때 위선자같이 되지 말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죠. 자 누군가 기도의 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어떤 기도의 방 은밀한 방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므로지이하는 그러니까 선수, 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시기 전에 뭐가 구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음> 여러분이 이걸 명심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맨날 자기만 자기 것만 구하는 분이 있다면 중단하시고 차라리 주기도문 주기도문만 하세요, 기도로. 주여, 뭐, 어디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막 이러지 말고요. 주여, 뭐, 집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 왜 우리가 교인이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데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데에서 그런 생각과 사고에 놀아나면 안돼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가 자꾸 나오면 그냥 중단해버리고, 이 주기도음을 하세요. 뭐죠? 주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책안 보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이룽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 권세 영광. 영원히 하여 싸운 하여 나이다. 하여 아멘. 음. 세속적인 기도가 나오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구하지 마시고 주기도문만 그냥 몇, 몇번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을 쌓아두어도 가져가지 못해요. 주님의 심판대까지 가져가지 못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참내 현대를 사랑하면서 저도 많이 범하는 죄가 뭐죠? 비판하는 거죠. 자, 어,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남을 비판하는 걸 이제 내려놓읍시다. 남을 비판하는 걸 내려놔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있는 형제들 비판하는 것 주의합시다. 자, 아, 그 다음에 제가 주님께서 이제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기도, 금식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또는 왕,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려면 all these things shall be given to you b a r all these things all, all these things shall be given to you shall be, be given, given to, you. to you seek first seek, seek first, first.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his righteousness. 다시 한번 해볼까요 Seek firs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k i n f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will be given to you. 그렇습니다 이원리 입각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자기를 위해 사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해 사셔야 돼요 아멘 자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면 천국에 자 여기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디좁은 길이에요 좁디좁은 많은 체험한 분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성, 성경도 그 저은 문이라고 이야기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자,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옆에 쓰여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행한. 야 제가 행위구원론자 아니에요. 예수 이해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을,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건 어떤 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모든 걸 가르치자 무리가 굉장히 놀라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제가 참 강권 드립니다. 산상수분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은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쭉그 흐름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장 중풍 열병을 이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과거 팔장을 한번 볼까요 팔장 11절로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22절까지 나는데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주님이 이제, 보시면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먼저 이제, 제자 중한 명이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 장사 진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하죠? 22절. 8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우리나라, 저희 나라 어떤 관속을 허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래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먼저가 되어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들린 자도 치유하시자. 그 가다라 지방에 요란한 그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내, 내 쫓으시자. 군대 귀신들이 뭐라고 하시죠? 주여 제발 그 기품 기품 속으로 보내지 마소서 하시죠. 문제 우리가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가 무죄벌 비행기 기품에서 올라올 텐데 그 기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돼지에 들어가기 허락하지 허락하니까 돼지 때가 비탈하게 강가로 다 떨어져 몰살당했죠 그 날짜로 그 돼지 사업관이 망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군대 귀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의지가 있어 영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영적인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치료 받고 있는 의지가 있어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치원을 받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테를 부르시고 세포도주. 세포도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여기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나오는데, 여기 포도주를 할때 어떤 걸 상징하죠? 세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것도 상징하고 또 마지막 때 원수들을 갚을 때그 피도 상징하자 자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동일하게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세포도 저할 때 성령 매칭하는 건참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유출병 환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소경도 치유하시고 벙어리도 치유하시죠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으로 파송하시면 다 권능제 주시고 열두 제자를 또 가르쳐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세례요한이 오게 좀 갇히셨죠? 어쩌다 오게 갇히셨어요? 네 말씀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괜히 헤로드 안디파스가 이제 자기 사촌 와이프 헤로디아 뺏어 버렸죠 그래 결혼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그런 사역으로 부른받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회개시키는 사역이었는데 침례 요한은 근데 좀, 엉뚱한, 좀 오바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재밌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여한이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 보니까 메시아, 로마를 내어 쫓고 메시아 뭔가 왕국 다윗과솔로몬 왕국 범위 왕국 건설할 줄 알았더니 그것은 커녕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여기에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의를 가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안식일 논쟁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괜히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그 하셨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이제 선마른 자를 치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근데 이 예수님의 권능 행하심을 가지고 바알세불에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12장 31절 한번 펴 보세요. 31장 32어장 31절 32절 여러분이 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람들다시해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일으키는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단 공격 좋아하지 마세요. 예, 이거 굉장히 한국에 보면 저희는 이단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에게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지켜봐야 돼요. 응?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을 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면 엄청 연단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빈말 좋아하는 빈말 좋아하지 마세요.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빈말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계, 연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십니다. 아 여러분 여기 정말 너무나 그 그냥 놀라운 비유가 나와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꼭 새겨봐야 되는 비유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봤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와 설명이 나와요 뭐죠? 자, 좋은 좋은 땅도 나오죠 그냥 어떤 땅도 나와요? 길가도 나오죠 그 다음에 가시밭 예, 가시던 불도 나오죠 그 다음에 돌밭도 나오죠 자 여기 좋은 밭 빼놓고는 전부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해요. 여러분은 어떤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돼요. 자, 가라지 비오야 설명 자, 우리 교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왜 놔두세요? 지금 뱉다가는 이 우리 거듭난 자, 구원받는 자까지 같이 다치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운동 다음에는 사단이 가라지를 일으켜요.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해야 되지, 하나님을 달려 하나님 같이 달려는 무리에 속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가라지예요. 혹시 여기 사역자 중에 자기 이름이 너무 높아졌다면 빨리 내려고 오 도망가세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물과 진지 그물 비유가 나오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비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모든 선지자, 모든 귀한 종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죠. 예. 자, 예수님의 지금 이적을 보면, 능력 대결이에요. 그리고 진리 대결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도가 나옵니다. 어, 보면, 사실은 지금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가 나오죠. 뭐죠? 여기 이제 나, 남자만 5천 명 정도는 막이시죠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한국 일 안에도 이제 그 먹고 살수 있었을 테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를 걸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제 다음에 굉장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격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게 여러분이 은사를 먼저 구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뭐가 먼저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으로, 근데 역사적인 성경 뿐만 아니라, 말씀 대신 성경, 성경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냥 체험이 되어져야 돼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한 권을, 어떤 권을 공부하고 있을 때 똑같은 일이 자기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완전히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능력 대결, 진리 대결, 제자의 기반에는 말씀 충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논쟁이 나오는데 베드로 고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변화산 사건도 있고. 자,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도 못 고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엄청 책망을 맞춰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간질병 있는 아이를 고쳐주시자. 그러니까 병은 영적인 면, 육적인 면, 다음에 혼적인 면을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 하고 계시고 성전세나 천국에서 큰자 실족해 하는 죄, 예, 그럼 죄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다루고 계시죠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4장에서 20장 계속해서 치유하신 건 논쟁에 대해서 그런데 에루살렘 도상에 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이혼과 독신에 대한 가르침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부자 청년의 질문과 주어질 보상 포도, 포도 품꾼의 비유,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세 번째까지 지금 예고를 하고 계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죠. 그 다음에 소경 주산을 고치세요.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쭉보시면 계속해서 천국복음 증거하는 것,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 다음에 뭐예요? 치유하시는 것. 다음에 계속 가르치시죠. 자, 우리가 이런 사역을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25장까지는 가르치심과 논쟁인 부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필 무화한람과 그냥 열매 없이 있다가 저지당에서 말라주고 죠 자, 그 다음에 여러 비유를 하세요.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포도원의 악한 농부를 비유, 혼인잔치 비유, 여러가지 논쟁을 하세요. 다음에 율법칭 어느 개명이 가장 크냐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답도 하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 28절로 21절,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네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아니하나이다 나이 라고 나이 하니, 나이 하니 나이 나중에 어치고 갔으면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 가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를 믿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죠? 22장을 한번 펴서, 펴보세요. 22장 37절을 한번 자 36절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크냐고 하니까 자. 37절로 40절, 여러분이 한 번, 한 소리,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꼭, 이렇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자, 근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연달아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세요. 어, 굉장히 크게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리브산, 감남산 설교가 24장, 25장에 나오는데 너무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예언서들을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언제 이루어지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죠. 제림과 종말의 징조인데 사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죠. 자,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을 한번 펴보신데, 24장 4절로 14절까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겠으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들이 너희를 넘겨줘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믿음을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촉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그 많은 사람, 사람, 거짓 대원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사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곧 그는 구원을 받으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의 원어, 견디는 자가 무슨, 뭐예요, 결국?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원어적인 의미가 견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 반드시 또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어 있죠. 출현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죠. 여러분은 양이 되고 싶어요? 염소가 되고 싶어요? 양이 되고 싶으시죠? 양이 되고 싶으시죠? 어, 자, 그 다음엔 여러분 24장 28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면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와 함께 모이는뭔 뜻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외 없이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확정해주는 표현이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6절로 26장으로 28장을 보면 2월절을 예비하시죠. 근데 누가 배반해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 향유를 붓고 누가 배반해 예수님을? 미스터 가론 유다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다예수님 배반했죠 가론 유다는 회개했으면 좋았을텐데 자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을 자기가 배반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은 가는유다는 자살해서 지옥으로 갔고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거의 다 처형당함을 당했죠. 혹시든 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던 분들은 이걸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세요. 다시 돌이켰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자, 재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마드 요수님이참부자이자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이 이,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체를 가서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우루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죠. 뭐죠? 읽어볼까요, 한자씩? Go,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l 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Amen 제가 그 헬라우를 보니까 여기서 주동사가 제자삼으라는 동사예요 가서 침내 주면서 가르치면서는 다분사예요다 제자삼는 제자 제자삼는 거에 다 이렇게 수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주, 중요해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제가 좀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얘가 디다스 어, 디다스 콘테스가 사실은 이제 가르친다 이런 뜻이지 주동사예요. 디다스고가이 가르친다. 자, 디다스 콘테스가 있죠. 자,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 콘테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뭐죠? 가라 가서 가서는 뭐죠? 자, 하나씩은 포류, 펜, 펜테스, 포류펜테스포류펜테스포류테스포류테스 예, 가서, 그 다음에, 뭐죠? 제자 사모라는 뭐예요? 자, 마, 페, 튜, 사, 테, 마, 마세, 투사테. 마세, 마세 투사테. 투사테 마세 투사테 마세 투사테 마세 투사테 이게 예, 제자 삼으라 말이에요? 누구를 제자 삼는 거예요? 판타타에스네 판타타에스네 판 판타타에스네 모든 민족을 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음. 다음에 침례를 주라 이런 말은 뭐예요? 음. 네. 음. 밥티소인데 여기서는 p t i s m b a p t i s 밥티존테스. 밥티존테스. 밥티존테스. 티존테스 자, 밥티존테스가 이제 여기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르치다 라면 디다스콘테스. 디다스콘테스. 이게 이제 가르치다 이 말이죠. 사실은 여기 마테트 사태가 사실 이건 이제... 이 어미를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뭐죠? 격변을 했지만 이거 원형인 거예요. 얘들은 다 분사 형태네요. 보니까 여기 여기 지금 뭐죠? 엔테스가 다 분사 형태예요. 테는 격변하 했지만 얘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격변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가요?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이제 보면. 포류센테스운포레센테스운테스마테사테 판타타이스네 마테스 테판타타네 다음에 바티선테스 아우토스 바티테 아우토스 에이스토 에이스토 다음에 오노마 오노마 투투 파트로스. 파트로스. 파트로스. 예, 좋습니다. 카이. 카이. 투. 투. 다음에 뭐예요? 휘우. 음. 휘우. 우 카이. 카이. 카이. 투. 투. 뭐죠? 하기우. 하기우. 자, 여기 뭐, 뭐, 뭐냐면, 뭐 음. 지금 파테르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이게 격변화했죠? 음. 파트로스? 파트로스. 그냥 파더로 이야기해요. 파더 아버지로 파트로스. 파트로스. 파트로스. 그 다음에 휘우. 휘우. 휘우, 휘우스가 아들인데 이것도 격변할 휘우, 휘우. 아들이란 뜻이고요. 다음에 하기우, 하규우. 다음에 여기는 뭐죠? 푸뉴마토스. 사실은 하기우스 하규우, 푸뉴마가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여기서는 격변을 해서 하기우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 예, 거룩한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죠? 가서,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제 다음에 세 침대를 주면서, 그 다음에 뭐죠? 디다스콘테스, 아우투스, 테레인, 판타. 다음에 이제 가르치다는 거죠. 그들에게 모든 걸 지키도록 가르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계속 호사. 호사.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호사 호산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엔에 엔에 테일라멘 좋아요. 엔에 테일라멘 엔에 테일라멘 엔에 테일라멘 그 다음에 휘민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휘민 휘민 휘민 카이 예, 카이 이두 이두 이두, 이두, 이두, 이두, 에고, 에고, 에고, 에고 맷, 맷. 다음에 휘몬, 휘몬, 휘몬, 에이미, 에이미, 에이미. 그 다음에 파사스. 파사스, 파사스, 좋아요, 파사스, 파사스. 파사스. 파사스. 타스. 타스, 타스, 헤메라스, 헤메라스, 헤메라스는 뭐죠? 시대죠, 시대. 시대. 자, 모든 날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헤오스, 헤오스. 테스, 그 다음에 신들레이어스 쉰텔레이어스 쉰텔레이어스 쉰텔레이어스 투, 투.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 아이오노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읽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멘, 아멘. 앞으로 계속, 계속 헬라어를 넣어서 여러분과 공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을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